안녕하세요. 더덕잡쌀구이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습산삼이라고도 합니다. 더덕은 인삼 도라지와 함께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산삼만큼 귀한 식재료입니다더덕잡쌀구이는 습산삼이라 하는데 습산삼의 습은 두들긴다는 어미이며 더더기, 산산만큼 좋다는 어미를 가진 특별한 음식으로 행사나 술안주, 홀레 음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1670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승일 썬첫 한글조리서 음식위방에도 소개된 음식이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더덕을 소리나 수세미로 문질러 흙을 제거하여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줍니다. 깨끗이 씻은 더덕은 작은 칼을 이용하여 더덕을 이 껍질을 돌려가면서 벗겨줍니다. 그러면 진이 손에 잘안 붙습니다. 다시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칼로 안으로 완전히 자르지는 않고 자르지 않을 정도의 칼집을 넣어줍니다. 찬물에 설탕 2작은술, 소금 1작은술을 넣어 더덕을 담가 1시간 정도 둡니다 이렇게 하면 쓴 맛도 없어지고 더덕이 잘 부서지지도 않고 잘 켜집니다. 또 간이 있어 따로 꿀이나 초간장을 깨더리도 않아도 됩니다. 소금물에서 더덕을 건져 방망이로 작은 작은 두드겨서 이렇게 펴줍니다. 이때 방망이를 랩을 씌우면 더덕의 짐이 손에 묻지 않습니다. 도마 위에 키친다울이나 면보를 깔고 살살 두들겨 펴줍니다. 마른 찹쌀가루와 잘 펼친 뼈덕을 준비합니다. 마른 찹쌀가루에 조금을 톡톡 뿌려 아주 약한 간을 하고 스프레이로 물기를 닦아주어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찹쌀가루가 잘 묻어 맛이 좋습니다. 방앗간에서 소금 간이 되어있고 수분이 있는 잡쌀가루를 구입했을 때는 이가정을 생략합니다. 드덕도 수분이 촉촉한 것이 잡쌀가루가잘 묻혀지므로 날라 있으면 스프레이로 수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잡쌀가루에드덕을 꾹꾹 눌러서 살쌀가루를 충분히 묻힙니다. 충분히 묻혀야 맛이 더 좋았습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전체적으로 깔라이프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 찹쌀에 묻힌 더덕을 하나하나 올려 노릇스름하게 굽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이 부어지면 뒤집어서 다른 면도 구워줍니다. 튀기는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튀기는 있는 경우가 더맛은 있는데 그게 싫으실 경우에는 구워주셔도 됩니다. 꿀이나 조청 초간장을 드려내기도 하지만 간막과 간이 되어 있어 그냥 장식만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뜨뜻잡쌀구이 습산삼을 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